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TV의 박주민입니다. 아, 오늘 7월 17일은 재헌절이고요. 우리 헌법이 만들어진 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부터 며칠간 헌법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전에 헌법 관련돼서 썼던 중민헌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편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재밌게 쉽게 썼습니다. 나중에 책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책 서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는 것으로 예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까지 헌법을 한 번도 안 읽어봤을 거예요. 헌법 종문 읽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헌법을 그냥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 적용되는 유용한 정보가 많거든요. 아, 그뿐 아닙니다. 사회를 보는 눈도 달라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더군다나 읽기가 그게 어렵지도 않아요. 헌법이라고 하면 두꺼운 법전 한권 정도는 되는 방대한 분량일 거라고 생각하는 어, 사람들이 많죠? 아닙니다. 헌법은 아주 짧아요. 조문이 굉장히 적어서 누구나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이 짧은 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헌법 같이 한번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